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이로그 룰루소란 엔 z 트위터입니다 오늘은 이 홍합으로 홍합찜을 해서 불금에 맥주 한잔 하려고 합니다 홍합 손질 영상은 전에 홍합탕을 할때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른쪽 위에 링크 올려놓을게요 아시죠? 홍합 손질만 끝나면 홍합찜은 거의 다 만든 거랍니다 조리법은 너무 단순해 따로 찍지 않았습니다 짜란! 이렇게 버터에 레몬과 마늘을 넣은 홍합찜이 완성됐습니다. 홍합 먹는 방법 다 아시죠? 홍합을 먼저 열어서 한초공합살 밑에 껍질을 넣은 후 밀어서 떼어낸 후 레몬을 뿌려서 먹으면 완전 상큼하니 맛있답니다. 관절에 좋다는 뉴질랜드 홍합. 크기 보이시나요? 완전 탱탱하죠? 제가 한입 먹어볼게요. 그리고, 맥주 한잔으로 입가심 캬. 그리고,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토마토를홍합국물에 끓여서 토마토 소스를 만든 후 치아바타 빵 위에 버터를 발라 파슬리를 뿌린 후 에어프라이에 구운 빵 위에 올려서 먹으면 꽉 차게 뿌듯한 저녁 한 끼가 된답니다 바삭바삭한 소리 들리시나요 빵도둑이 따로 없답니다 저희만 먹었냐구요 아니죠 당근 저희집 길냥이 야옹이에게도 큰 홍합 하나를 나누어 주었지요 지금부터는 저희 야옹이 먹방 ASMR 입니다 맛있죠? 괜찮아. 아무도 안와. 이가 없어서 먹기 힘들어. 꼭꼭 씹어먹어 꼭꼭 씹어먹어 야옹이 맛있어? 맛있게 먹어 아오 맛있죠? 아오 맛있죠? 아고 아고 어, 국물도 먹을 거야. 어, 잘 먹네. 제대로 먹네. 다 먹었어? 쪽 어, 남겼어요. 홍합찜 하나로 저희 부부도 야옹이도 아주 행복한 금요일 저녁 시간이었답니다.